안녕하세요 이리 t v 입니다 오늘은 맥이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알려드릴텐데요 편하게 영상 시청해주세요 현재 맥이킹은 두세배 커진 상태입니다 사료 적응도 잘돼서 더이상 물고기를 안잡아줘도 되는 상황이죠 처음 맥이를 잡아서 사육한다면 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크기가 작은 맥이일수록 저처럼 사료 적응시키기 편합니다 처음 우리 메기 킹이 왔을 때는 5.6cm 정도였는데 많이 커졌죠. 지금은 12에서 14cm 정도 되네요. 메기 먹이는 크게 생먹이 사료가 있는데요. 생먹이로는 물고기, 지렁이를 먹입니다. 생먹이를 먹일 때는 메기 입부터 메기 중간까지의 크기의 먹이가 적당한데요. 먹이가 너무 크면 소화수를 못시켜 다시 토해버립니다 소화가 안된 먹이는 수질에 정말 안좋습니다 지렁이는 보통 다 먹지 못해 수질이 안좋아져서 물고기를 일주일치 정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지렁이는 급할때만 먹이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의 물고기를 육식물고기와 함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두 마리 정도 먹으니 10마리가 적당합니다 매기가 사냥 실패시 먹이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빨리 죽은 물고기를 건져줍니다 사료는 육식어 전용 사료를 구입해 먹이시면 되는데요 야생매기 사료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cm 이하 매기를 키우는게 적당합니다 생먹이를 먹다 사료 적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처음 생먹이를 먹이고 마지막 날로부터 3일 동안 먹이 급여를 중지합니다. 4일차에 사료를 작게 잘라 급여합니다. 2-3일 소량만 급여한 후 먹이 활동을 하면 크기에 맞는 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2-3일이 지나도 먹이를 먹지 않으면 계속 생먹이를 먹여야 합니다. 중간에 생먹이를 급여하면 메기가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사료도 메기가 먹는 과정에서 부서지는데 수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사료를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날 잡아서 최대한 배스를 많이 잡아옵니다 히트 오 작다 작다 30cm 배스를 잡으면 세달 먹일 수 있습니다 <웃음> 생물유입구에 이렇게 작은 녀석들이 모여있네요 외래종 배스도 퇴치하고 일석이조죠 <웃음> 히트 오우 작다 작은게 한마리야물 이렇게 많이 먹은 것 같아 이날 가서 내년 봄까지 먹을 식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트 와. 블루기도 가능합니다 우와, 힘좀 쓰네 이렇게 잡아온 베스를 손질해 냉장고에 얼려주는데요 상온에서 녹여서 급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메기킹이 엄청 좋아합니다 부스러기가 안 나와 수질 오염도 걱정 없죠 매기 응가도 거의 안나옵니다. 한 덩이씩 먹이는데 오늘은 다섯 덩이를 넣어줬습니다. 볼수록 우리 매기킹 신기한 것 같네요. 커지면서 경계심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면 돌 사이에서 나옵니다. 정찰 한바퀴 하네요. 너무나 먹고 싶은데 잘 참는 모습입니다. 이제 나오네요. 앙! 큰거 하나 먹고 다시 귀가하네요. 메기킹 배가 빵빵해졌습니다. 오또 나왔습니다. 산책 다녀왔군요. 배부르당.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